유윤 t 비 안녕. 이윤가자, 이에요 오늘은 이나 공주다시요 너들, 어에너 어디 가나요? 이오빈 어디갔어요? 못하고 뭐 싶어서 못고 아 있어요 왜 못탔어요? 지절법이 자체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손님께 핀리더 가 다른 가재로가 작아서 물에 도안전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다 안쪽으로 안안전한 다른 시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바구니는 한 바구니에 최대 6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머리조심, 발조심, 통상 조심하세요 자, 탑승하신 후에는 문을 끝까지 닫아주세요 출발합니다? <웃음> <웃음> 출발해볼까요? 네 출발합니다, 제가 시 우와, 나 예뻐요. 우리는 빨간 가발을 쓸 거예요. 이너공주님이니까. 그런데 우리 가발 망한 번써볼 건데. 이거 는데 귀가 조금 답답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언니가 머리 네, 무슨 색깔? 우리 예쁘게 눈 감아볼까요? 언니가 하나 둘 하고 붙일 건데 조금 차가울 수 있어요 너무 놀라서 세게 감으면 안 돼요 아니요. <웃음> <귀여워. 웃음> 언니가 눈 떠주세요 할 때까지 눈 뜨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만 놀지? 소윤이가 망해드는 거로 노란색이랑 하나만 더 초록색이랑 노란색 있자리 눈에 반짝이가 들어가면 아야할수내줘을건데 아, 아, 이건 우리 선님리가 언니를 도와줘야지 돼요 목에다가 힘딱 주고 움직이지 않 움직이지 않아요 아, 한 거예요. 너무 예쁘네요. 어? 목에 있는 건 뭐예요? 너무 예쁘네요. 이제 퍼레이드로 가나요? 네. 다위이라친 거예요. 편할수 있는데. 하슨 일이에요? 아빠요? 문을 밖으로 나와서 그런가요? 너이 피처 가지고. 그럼요? 영준 님. 왕자 님은 어디 계신가요? 어, 만나러 안가세요? 만나러 안가세요? 음. 어떻게.. 혹시.. 이름 안해? 요 아.. 왕자님 왕자님은 결혼했던데 아기도 있던데 헉, 그래요? 알았어요. 축하드려요. 즐기려합니다. 우리 친구 로티와 함께 떠나는 신나고 환상적인 모험의 세상 마술침대에 앉아 떠나는 환상의 꿈속 여행 깊은 바닷속 인어공주 친구들과의 파티 요술 램프의 요정 지니와의 모험 악몽높은 용액에서 공주를 구하는 용감한 기사 이라우드도베이스고 이쁘다, 참고하셨나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아빠 다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안녕!